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와 설계 감리는 무엇일까?입니다. 저는 최근 영상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제도와 공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와 설계 변경 등에 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짓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대체로 추가공사비는 설계 변경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 마련이고 설계 변경은 건축주의 건축 경험과 건축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나가 싫어하는 이 추가공사비의 발생을 억제하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그런 건축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설계 감리이며 최근에 생겨난 이 설계의도 구현 업무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두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또재택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업무로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착공신고 시에 이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등은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제3의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는데 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 당시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업무는 설계의도가 건축과정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또 이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 건물을 설계해서 그 누구보다 본 건물을 잘 알고 또 설계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바로 이러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비를 억제하거나 건축경험과 건축지식이 부족한 건축주 입장에서 업무를 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두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무에는 기본 업무와 선택 업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업무에는 설계 도서의 해석 자문으로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에 대한 자문, 설계 도서에 대한 질의 시 응답, 제3자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를 하는 것이며, 자재와 장비의 선정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업무로는 디자인 관련 자재 장비의 선정에 대한 검토와 확인, 또 디자인 관련 자재 장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 모니터링 업무로서는 시공 상세도의 디자인 관련 사항 검토 및 확인, 두 번째로는 외벽 공 내부공사 등 시공 견본의 검토 확인을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 업무는 디자인 관련 설계 변경 시 협의, 사용 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설계 의도 구현 업무 보고서 작성과 건축물 확인서 작성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선택 업무로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도서의 작성 또는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의 작성, 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건축사 업무 등을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설계 감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공사 감리와 설계 감리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건축 감리에는 공사 감리와 설계 감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이때는 설계자가 공사와 설계에 대한 감리를 모두 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계와 공사 감리가 분리되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사 감리는 허가를 받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하는 사실 요즘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설계 감리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설계자는 공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건축주가 설계자의 도움 즉 설계 감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감리와 설계 감리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사 감리는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만을 확인하는 즉 건축 과정에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일종의 감독, 인스펙터라고 할 수가 있고 설계 감리는 이와는 달리 설계를 한 건축사가 그 건물의 설계 의도나 디자인 컨셉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건축사가 시공 과정에서 그 건축물의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디테일 요소가 많아 설계자가 공사 과정에 참여해야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설계와 공사 감리가 분리된 지금도 일부 건축물에서 설계 감리를 별도로 요구하는 건축주들이 있는데, 사실 건축물의 품질이나 완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설계자가 공사감리와 설계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설계와 감리가 분리된 이유는 설계자는 건축주가 선정한 사람으로서 건축주와 관계상 위법이나 불법공사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설계와 공사감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 구현과 또 시공자 등이 임의로 또는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 변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설계감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의도 구현업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이러한 제도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또 추가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인식 등으로 아직 이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착공신고시에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곧 일반화될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 제도를 위해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를 한 건축사가 설계 감리나 설계 의도 구현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경우 공사 중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설계 변경을 줄이고 이로 말미암아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질 좋은 건축으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여러모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대체로 설계자들이 건축 허가만 마치면 설계가 끝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원래 설계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설계를 업데이트해주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 등을 위해서 설계를 관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특성,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와 같이 건축을 위한 전문 직원이나 감독 등을 채용할 수가 없는 이런 소규모 건물의 상황, 또한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주들의 건축 경험과 전문성의 결렬을 이러한 제도로 보완해 주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비가 설계 용역비의 20 내지 30% 정도 비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만 한다면 당연히 건축물과 이런 건물의 건축주들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사실 과거에는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문이 많았고 지금도 누군가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0년을 감소한다느니 철근을 빼먹는다며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 업무를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부턴가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 터무니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라진 것 같고 요즘은 건물을 짓는 것을 즐겨가며 행복하게 내 집을 짓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건축을 공부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의식이 바뀌어진 데다 특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나 지난번 영상 건축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제도에서 설명한 감리와 특검 제도, 종합건설 시공, 피로티 건물 등의 구조감리, 소방감미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건축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사회 변화와 지진, 대형 화재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로 비록 건축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된 반면에 이로 인해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루체 등의 붕괴 사고, 터파기 공사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고 화재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생기는 것이며 또 그러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이제까지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설계감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공사감리와 설계감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또네 번째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계속 생겨나고 때로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 등이 우선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발전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절차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각 분야에 걸쳐 발생되는 일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제도와 절차, 특히 각종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는데